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리맘 정원의 마리맘 입니다 우리 마리랑 앙투랑은 지금 이 시간 너무 잘 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10시 오전 10시 40분 인데요 바의 온도가 지금 16도로 찍히네요 어젯밤엔 영상 1도 까지 내려갔어요 영상 1도 음... 아마 새벽에는 더 내려갔을 수 있겠죠. 그런데 저는 어, 다육계의 개모인게 확실합니다. 이런 날씨에 그냥 그 노숙 상태로 신문지 한 장을 덮어주지 않고 그냥 밖에 거리대 그대로 뒀어요. 어, 실험? 실험? 실험 이라고 해봐도 될까요 근데 어 제가 뭐물 먹인 것도 아니고 해서 한번 버틸 수 영하 5도 사도 이 이쯤만 아니면 괜찮다 고 그래서 그렇다고 된소리가 내린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대로 살피고 음 그러고 잤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주또 멀쩡하네요 뭐, 이쪽, 저쪽 거리대 애들이 다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. 뭐, 안방 거리대, 여기는 이제, 뭐 거실 거리대인데요. 거실 거리대 양쪽 사이드로. 그리고 작은 방 거리대에도 애들이 있어요. 근데, 아우, 이럴 때를 뭐, 잘 견뎌주면 너무너무 예쁜 그런 애들이 되잖아요. 보세요. 아찔한 15층이지만, 어, 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욕심에 아직 들이지 않고 또 신문지가 보온이 된다는데 신문지로 덮지도 않고 그냥 한번 견뎌봐. 그 온도에 견뎌보면 너희들이 또 견딜 수 있을 거야. 요 앞에 보이는 이거는요. 볼켄시 금인데요. 아주 봄에 초록등이로 왔다가 이렇게 오묘한 색감을 내고 있어요 음 울려심 좀 보세요 미니벨 금 너무너무 예쁘죠 춥거나 말거나 자기네 자랑은 뽐뽐 내고 있답니다 어 여기 여기 거리대에만 있는게 아니고 창틀에도 쫙 있어요 그래서 음. 이게 아마 온도에 적응하기 나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작년 이른 봄에 제가 거리대에 일찍 내놨다가 눈 옴팍 뒤집어 쓴 그런 이 아이는 화제, 화재, 아, 화제가 아니구요. 여제, 여재, 여제구요. 이건 루페 스트리트 금인데, 아유, 이거 보세요. 코끝이, 어? 아주 그냥 물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. 요즘 참 다육이들이 물이 예쁘게 들어갈 때에요. 근데, 어, 하루쯤 설이 맞은다고 해서 망가질 것 같진 않아요. 제가 봄에도 경험했던 거니까요.